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현재 2 5 0명 이상의 학생분들, 보시다시피 이러한 수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보조지표로 도배가 된 차트로 분석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절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FX 수익으로 65평 아파트까지 구입을 하신 학생분, 그리고 매주 3,000불 이상 꼬박꼬박 가져가시는 학생분을 포함해서 을 아주 많은 학생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강의는 어떠한 분들도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간편하게 시작을 하시고 배우실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주 제가 강의 또한 해드립니다. 이 강의 시간대에는 저희가 같이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강의 시간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아 이러한 셋업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공유를 또 텔레그램 채팅방에 또 해드립니다 여기서 비포 애프터 보시듯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차트를 통해서 배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반 정도 남아있는 2021년 많은 수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작년 학생분들의 FX 수익과 현재 2021년 수익을 비교를 했을 때 학생분들이 올려주시는 수익 스크린샷만 보아도 이번 연도가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양코치의 외환거래 FX코스는 www.masterclassfxc.com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하단의 이메일을 통해서 저와 연락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7월 4일 연휴인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연휴, 좋은 연휴 보내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도 득핍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